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해서 언급했듯이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구나 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정말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기다리든 또 사람을 기다리든 어, 기약이 없으면 참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럴 때마다 기다림이라는 게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어, 세례유한조차도 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어, 기다림의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주님의 일로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장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금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셨냐면 세례 요한이 이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품었던 그 의문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도 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 어, 오늘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의문, 어,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 옥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어, 그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뜻하지 않게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 복음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세례요한이 잡힌 상황이 이제 옥에 갇힌 상황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11장의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마태무음 실사장 3절에 보니까 이 내러티브가 어그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옥에 갇혀 있느냐? 어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세례요한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다른 성경의 기록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니까 어, 세례요한이 참 뛰어난 인물,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처음 접하게 되지만 사실은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 주의 계명을 흔들림 없이 흠 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전에 헤로디아의 일로 오게 갇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어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헤롯 그러니까 성경의 헤롯이라는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다 동일하게 헤롯이라고 기록하는데 사실은 다 달라요. 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또 헤롯,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 이헤로디아의 일로 어,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헤롯,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걸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 헤롯 왕을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의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지만 좀처럼 의문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어, 이에게도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불의한 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세례 요한은 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사역을 행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옥에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이 땅에 왜 불의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서 질문하는 겁니까? 오실 그이, 오실 그이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 앞서서 오는 다른 인물일지 모르니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세리 요한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성서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확신에 찬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 복음소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신발끈을 매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에 보니까 주님은 흥해야만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 되심, 그리스도 대심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확신의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요한이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흔들렸다는 사실이고 이 요한의 그 흔들림 가운데 터져나온 질문이 진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은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분.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왜이 땅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내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었고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네가 그렇게 증거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알쏭달쏭한 말을 하셨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행하셨던 기적,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전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맹인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걸었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은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뭐이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 당신이 행하신 베푸신 은혜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요한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실제 사역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글로서 본다면 이사야 곳곳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나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자가 듣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아주 그 익숙한 사람이라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알아듣을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들었을때 흔들렸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다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의 대답에도 세례 요한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빠져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 그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거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활개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신과 같이 불의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례요한은 물론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불이한 현실을 보면서 심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도 많지만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편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그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고 왜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시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도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는데, 아니, 그렇다면 왜 고통받는 악인, 고통받는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왜 불의한 현실을 이렇게 귀엽지 않은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요한이 처한 현실은 악인의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갈 뿐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을 확인했을 뿐이지 자신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역을 요약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되심을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요한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요한이 전해드렸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저분이 내가 잠깐 의심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또 전달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을 보기도 하고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해결되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극적인 도움을 받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나는 할수 없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간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에서 병이 낫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새롭게 병을 얻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닫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은 커녕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네 삶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 그 결혼하고 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인사차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하고 갑자기 이제 특송을 하라고 해서 그이 노래를 참 못하지만 같이 불렀던 찬양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늘 좋은 일 쉬운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려움을 보는 게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그 모든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냥 마술처럼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신앙심이 깊지가 못해서 그렇다 혹은 요배 친구들처럼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들 쉽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심이 깊지 못하다고 해서 시련을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포악한 군주처럼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실로함그 맹인의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했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사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도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왜 모든 재산을 잃고 육체의 질병을 얻고 자식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인지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욕의 친구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정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인데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의대로 이겨내고 우리, 우리의 이웃이 맞이할 수도 있는 인생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삶을 보면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의 삶은 힘겨운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